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미역, 자른 미역이에요. 잘라서 말린 거. 약간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은 금방 불어요. 전복은, 요, 입 있는 쪽이 이게 좀, 요가 껍질이 이렇게 얇잖아요. 여기는 두껍고. 입, 여가 입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삐면 내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장 안 터지게 이렇게 잘 뜯어야지. 내장을 이렇게 이빨을 떼주고 반으로 갈라서 어슷 썰어주고 내장을 가위로 잘게 이렇게 조사주요. 력을 깨끗이 쳐주고 그냥 도분 맞춰줍니다. 불을 켜고 참기름을 먼저 냄비에다가 내장을 먼저 볶아요. 비린내를 닦기 위해서 정종을 좀 부어줘가지고 볶을 거예요. 마늘도 좀 같이 넣어주고 비린내 닦기 위해서 이렇게 볶다가 이제 전복을 넣어주고 이제 쌀뜨물을 부어줘야 돼. 국간장도 조금 넣어주고. 아 전복에서 맛있는 물이 좀 우러나라고 먼저 끓였어요. 그다음에 미역을 넣어. 한 3분 정도 끓였어요. 이제 이게 전복. 내장에 들어가서 색깔이 좀 이렇게 까무리해 근데 여기서 어...뭐야 나는 건강하게 에, 먹고 싶다 싶으면 그냥 드셔도 되고 또 조금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다시따로 조금만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싱거우면은 이제 소금으로 어, 국간장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새카매지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린내 없이 끓이는 미역국을 완성했어요. 건강에 좋은 전복 미역국.